예배와 음악에 대한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오늘부터 예배와 음악과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기독교 예배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단계별로 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공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5만여 교회들이 탄식에 한숨을 내쉽니다 물론 대다수 교회들이 국민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 교회들은 예배 탄압이라며 저항하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할까요? 여담이지만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 생전에 처음 겪는 재앙입니다. 아마도 정부 지도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머리를 싸매고 밤잠 못 이루며 범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교회는 목숨처럼 소중한 예배를 지키는 것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다니엘처럼 이 국가 지도자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제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간 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일반 사람들이 알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예배와 관련된 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 숨겨진 보물 예배, 열렬히 끊임없이 예배하라. 예배에 목숨 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껍데기 예배는 가라. 예배인가 쇼인가. 오늘이라는 예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와 같은 이러한 예배의 서적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제목만 살펴봐도 예배가 거저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열렬히 들의 감격이 있고 목숨 걸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껍데기와 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취사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제안이 억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열성적인 교회들은 이 예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타종교와는 달리 이 기독교인들은 예배의식을 이처럼 소중히 여길까요?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예배 안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현장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걸까요? 그 외에도 예배와 음악 그리고 삶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작곡 이야기부터 찬양 운동의 전성기였던 8, 90년대 이야기 뒤에 어, 좋은 씨앗을 시작하게 된 배경 수많은 애창곡을 쓴 비결 잘하던 찬양상을 내려놓고 갑자기 유학의 길을 떠난 이유 워싱턴 DC 인근 한인교에서 회 예배 디렉터라는 생소한 역할을 10년이나 하게 된 배경 갑자기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 40일 예배 훈련을 만들게 된 동기 미국에 있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 있는 예배사학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예배사학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모든 신자가 예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무엇보다도 예배 아카데미에서 다뤘던 그 수많은 강의들 그리고 예배사연구소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훈련에 대해서 5분에서 10분 길이의 영상을 통해서 무료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 공짜로 나누려고 하냐고요? 지금은 공유의 시대를 넘어서 팬데믹으로 예배가 막힌 위기 상황입니다. 성도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일을 위해 예배사역연구소의 스탭들이 자원해서 함께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영상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첫 번째 영상에서 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